아는 만큼 합격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위드스피치 이경화 원장 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강생님들이 예, 몇분 계셨습니다 어, 그런 분들과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합격 사례가 있을 때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용자, 진상 이용자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런 상황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공무원으로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이 실수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작은 도서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네, 직무적으로 그리고 그 기관이나 그 상황에 맞게 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면접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공무원 면접에서는 어, 직무에 관련한 공직과 관련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슈 사항에 대한 어떤 난제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도요 어, 요즘 최근에 공공도서관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항상 네 문제 유형을 잘 분석하고 업데이트 하면서 어, 최신화 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 아는 만큼 합격할 수 있는 만큼 네, 잘 분석하고 예, 면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도서관 공무원 면접 꿀팁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아는 만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